His writings a c t e i as lecture stimulus. He was a teacher who was a teacher. But very soon he became the canon of orthodoxy. He w h o was a man w h a s a m c w o a man h o a a n w o a s a n o s n o h o n h o w a a m w h a n o s n h o w a n o n h o w o w a h o w o s a n o n h o a n o s n h o a n o n o w a m h o w a n h o n o w o h o o a n o n a n o n a n o n a n o n a n o n s And no advance could be made except by showing the falsehood of what he said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어떠한 진보도 그가 말했던 것의 틀린 것을 보여주는 말했던 것이 약간 부정 <웃음> 그런 건가요? 네, 맞아 잘못된 그렇죠. 그래 말했던 잘못됨. 것에 대한 잘못됨을 보여줌으로써 어떠한 진보도 이렇게 제외될 수 없었다.